아나 이미 골래요. 아 진짜 너미 웃었어. t v 신짜 깍반. 깍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지윤이 다시 만났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만난 이유는 베트남 가수이상형 월드컵을 하려고 해요. 예.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기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 신짜 깍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어, 유튜브 채널 지은은 지은하는 노래하는 지은입니다. 반가워, 다시 와서. 네, 반가워요. 베트남 가수를 한국 친구들이 되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리액션을 하거나 무슨 얘기해도 애들이 공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 좀 알아보니까 베트남 여자 가수들은 그래도 치푸나 미덤, 미덤 저번에 같이 리액션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유명한데 남자 가수는 어, 선돔 정도 알고 거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같이 이상형 월드컵을 남자 베트남 가수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 누구를 얼굴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막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가수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음내 기준 먼저 득푹이랑 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아 뭐야? <웃음> <어머? 웃음> 어떤 생각한 거야? 덕북이랑 에릭 이사람이 어, 너무 작은데 작은데 약간 <웃음> 가까이 가서 봐아나 <웃음> 이미 골렘 아 진짜 어, 누구야? 덕북이 더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넌 어때? 나는 에릭씨 아 진짜? 어어. 너랑 나 완전 다르구나 아, 아, 아 이분은 약간 되게 깨끗한 그런 애기 애기 애기 연안함 이미지 이분도 되게 어려보이시는데 되게 오. 진하게 생기셨네 오. 약간 아이돌 스타일 그리고 아. 약간 이분은 기타 칠것 같아 <웃음> 어. 용이라는 어... 사람 어, 근데 진짜 약간 다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치? 스타일링 때문인지 어 맞아 스타일링도 그렇고 외모도 약간 한국보다 진하지만 음... 비슷한? 또 바로 고름아 진짜? 어딱 정해져 있다? 아 진짜 배우 같아 약간 영화배우 그치 잘생겼지? 음, 약간 김영광 닮지 않았어? 어? 어 뭔가 임시원 느낌 나는데? 요즘에 임시원 군대 가서 머리 어. 짧게 잘랐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아 아 맞아, 뮤비에서 한국 여자랑 같이 나왔어 아, 그래? 근데 거기서 머리 깎아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어. 스타일된 거야 <웃음> 원래 머리가 조금 더 멋있었거든? 어. 어잘 멋있어 멋있어. 베트남의 지드레곤이라고 많이 들리는 거같드레곤 어, 약간 사진도 비슷하다. 이 사람은 내가 발라드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가수야. 나 이분. 어 나도 에 통했어. 약간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지창 닮았다. 아헐 지창 엄청난 칭찬 아니야? 어, 너무 잘생겼는데? 어 진짜? 어. 이 사진 내가 좀 내가 이 사람 좋아해가지고 음, 좋은 진짜, 사진을. <웃음> 이건 너무 그러면 <웃음> 편파적이네. 음. 이름이 뭐야? 수빈황선수빈이라고 하면, 돼, 수빈. i 응. 지금 수빈 님이 1등으로 정하고 쓴것 같은데? 아니. <웃음> 근데 이 분이 지금 굉장히 아, 청초하게 잘 나오셨네. 청초하 i n g to t a 약간 해리포터 같아 t i 이이 o t going to talk about it. I'm not going to t a l 저전중권이란 사람이고, 응그 음, 사람 이 다음에는 아이작이라고 좀 유명한 베트남 가수야. 난 아이작 씨. 오 아이작 씨. 에이... <웃음> 에릭 에릭 되게 유명해. 근데 이분도 저번에 가니까 팬도 많고 되게 아, 실물이 더잘 생겼더라고. 어... 나는 음. 에릭. 오케이 어때? 바로 그 <웃음> 있어 <웃음> 창국씨창국씨 이름. 아창국요 <웃음> <웃음> 이분이랑 에릭. 에릭스 다시 한번 s 요 a I 어 o n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n 다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은 t know what to do. I d 유 n t k 사진 w what to do. I d o 아 t know what to do. I d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가 딱 마지막에 이상형 월드컵에서 1등으로 골라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맞아 맞아 왜냐면은 목소리는 진짜 훨씬 더 청초하거든 그니까 딱 봤을 때 이미지처럼 목소리가 나오나봐 가수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수빈씨라 분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웃음> 이렇게 베트남 가수분들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리액션도 많이 하고 베트남 노래를 계속 배우게 된게 사실 베트남 가수를 좋아해서도 있고 베트남어를 좋아해서 노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려고 한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팝보다 사실 p o p 에 관심이 더 많고 다른 분들이 케이팝 리액션도 좀 하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진짜 하나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고 근데 베트남 노래는 베트남 분들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상형 외제커해서 너무 재밌었고 아, 진짜 내년 겨울에 베트남 가고 싶어 오 진짜 음. 놀라 동남아 가고 싶어가지고 어, 뭐, 뭐, 뭐. 너 있으니까 그냥 베트남 가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윤이 오면은 같이 또 재밌는 영상 또 찍고 <웃음> 여행도 하는 걸로 나 다이대. 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까지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빵 진짜 까빵. 제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 네. <목 Otom cave>